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개시와 말씀과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모세우경을 봤을 것입니다.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봤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인 통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시적인 어떤 수단을 다 가지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비밀을 누설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기도는 항상 속에서 기도하려고 작심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래요 그냥 하는 기도는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이나 행정에 의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어떤 코너에 몰리고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애가 타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진짜 진액이 묻어있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눈물이 버물이 젖어있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을 하잖아요 내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내가 주하는 음식을 가끔씩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생채, 배추 속 이걸 배추 속을 다 뜯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모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스타일인지 지금 보니까 알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해 줘서 가난 찢어지게 가난하고 예. 똥구멍이 삐래도아 이런 말씀은 또 유튜브에도 노란 딱지 붙으니까 요새 유튜브에 새로운 생소한 단어 쓰면은 노란딱지 그러니까 빨간딱지 붙은데 왜 표준말을 안 쓴다고 그 어떻게 천성이 밑바닥에서부터 굴러서 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표준말을 쓰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똥꼬냥이 삐려했다 그러면은 너무 찢어게 가난하고 그런 것을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순천에서 오시는 오 집사님하고 우리 신 집사님 있으니까 이해가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웃음> 뭐 시골 출신이 아니라도 이런 말은 다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잖아요. 안 그런 음식도 가끔씩은 있는데 배추 속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태양초로. 제가 개척교회 저기삼교회 하면서 기도하고 또 낮에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또뭔 일을 저질러요, 사모님. 우리가 고추 말릴까? <웃음> 그러니까 내가 보통 엉뚱한 게 아니야. 고추 말릴까? 그거 고추 한번 말리면 1년 농사잖아. 우리 태양초 사서 말리자. 그래 가지고. 이만한 박스 하나에 없는 형편에 고추를 말해요 빌라가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거기에 2층에 살았는데 옥상에 그 사다리 난간이 일자로 되어 있고 그위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말렸어요 몇 박스? 네박스에서 다섯 박스 생고추 있잖아요 빨간 거 그거 그거 얼마나 무거운데요 2층에서 5층까지 그걸 메고 전도에도 붕이 안되고 기도에도 붕이 안되고 악서도 붕이 안되고 아까 저전민전 집사처럼 막 눈알이 튀어나오더라고 소리질러도 붕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일에는 또 사모님하고 세상 일도우이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 박스 다섯 박스 사가지고 위에 올려서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걸 말렸어요 다 말리고 손질하고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 빨라 빨아 놓으면 가정주부들은 그렇게 좋은가 봐 근데 나도 우리 사마님한테 스타일이 완전히 길들어져서 나도 좋아 요새는 오늘 저녁에는 내가 밥상 차렸어요 사모님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왜 내일 간증한 것 때문에 간증할 것 때문에 <웃음> 맨날 <웃음> 이 설교 들으려면 내가 미국 가서 집회할 때 한국에서 설교 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모님은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맨날 며칠 걷었거그래 내가 옆에서 밥을 차려주면서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옆에서 먹고. 막, 한 열대장을 썼나? 나는 개인적으로 내일 한 10분에서 15분만 시키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5시간짜리를 하려고 그런가 봐요. 뭐, 안 그러면 내일 옆에서 종을 땡땡 치는거야. 불안해서 덜덜덜 떨겠지 또 고추말리다가 지금 그쪽으로 갔어요 <웃음> 음식을 할때 파란 고춧가루를 넣어서 버무려서 달래 무침 또 냉이 무침 또막그 배추 봄동뭐 이런거 무쳐가지고 딱볼 때도 입맛이 저절로 돌아요입맛이 그러듯이 우리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기도할 때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요. 언제 능력이 어떻게 쏟아질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소년 때부터 항상 결심을 했어요 결심했었어요 매일매일 결심하는 거야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리라 매사가 내가 이 음식을 공짜로 챙겼는데 이 음식 어디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누가 떡을 가져다 줬어 이게 고사떡인지 무슨 떡인지 옆집에서 돼지 대가 놓고 응? 집식고 나면 돼지 대고 놓고 고사하거든요 이게 진짜 그 우상 재물을 앞에 놓고 최선이 되고 난 음식인지 아닌지 우리는 무심코 먹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항상 섬세하게 섬세하면서도 예리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칼같이 예민하면서도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학문도 깊고 다른 나라에 끌려갔는데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방언을 다 통달하고 지혜 있지 명철 있지 꿈 해몽 잘하지 환상 열어지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수시로 다니엘에게 지혜를 또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과거에 받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그런 은사와 탈란트가 있어도 미래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경우의 수가 생겨서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또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은총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한평생 먹고 사는 지장없으면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잘 결심하는 거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야 매일매일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뜻을 세워서 항상 결심이 결심인 거야 결심 성품이 곧고 올고 주면서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보수와 진보가 나누셨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긍정적인 요인 44% 부정적인 요인 45% 46% 국민이 완전히 절단됐어요 반반이요 예. 그러니 어떻게 돼요 또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고 진보 쪽에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면 또 보수 쪽에 또 들고 나오고 만약에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제 진보 쪽에 정권 잡았던 사람은 줄줄이 추풍나게 으로 감옥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을 고쳐 버렸거든 자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정치색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정, 정치색을 드러내야만 확실하게 해야 될때도 있어요 다니엘 당시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국가를 경영하는 데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요 소용돌이차소용돌이전 세계가 막 소용돌이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면 어떤 강력한 나라가 또 나오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고 메디아라는 초강력한 국가가 나오고 또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막으면또막 막 어, 어, 바빌론이 또 나오고 바빌론 전에 응? 페르시아 전에 바빌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도시국가처럼 되는 주변의 이 강국이 꼭 예루살렘을 부셔야 된다는 거야요 그러니까 소용돌이치는 강대국 사이에서 단열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면 나라가 바뀌면 잡혀서 다 죽을 수 있어요 한 나라의 강한 나라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광란의 살인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중심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후계자 아버지를 아들이 죽여버릴 수 있고 요 형제가 죽일 수 있고 부모를 죽일 수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암투와 권력 암투와 살인과 수많은 사건들을 숨겨서 다니엘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니엘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당시에 다니엘이 속해 있던 그 환경은 너무나 달라서 그리고 시작부터가 청소년대부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험악한 환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무엇을 했겠어요 성경이 안 했겠어요 그주일교 어린이들 그 성경은 나는 성경 있게 좋아하고요. 나는 기도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찬송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있게 기도하기 찬양하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관하게 살기 안했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어렸을 때한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초실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다니엘은 이것이 배경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이 그거예요 몸이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학에도도요 내 팔자야 기도하라 가야 기도하라 이놈의 기도 좀 안할 수 없나 새벽 기도 좀 안할 수 없나 그러면 기도 못해요. 그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목회자가 만약에 그런다면 있는 받은 지금까지 과거에 있던 그 은행까지 다 빠져나가요. 힘들게 기도했던 게다 빠져나간다니까. 근데 항상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 한다. 나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매일매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임이 결심을 부르는 거예요 결심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또 고민하실 거예요야너 굉장히 피곤하지 오늘 저에게 그 문자를 주신 분들이 가끔씩 했어요 <웃음> 목사님 아 주일날 저녁에도 설교하십니까 토요일날도 하십니까 월요일날도 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월요일날은 내가 주일날 저녁이 너무 힘드니까 빠지기로 되어 있고 토요일날은 이제 좋 사람들 몇 명씩 되는데 안 시키면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시키라고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문자가 와요 그럼 또 답을 해 줘야 되잖아 그럼요 오늘 내가 설교해요 전사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딱 했는데, 야안 되겠다. 내가, 내가 나간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불 받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건 일종의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욕심은 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욕심도 많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배상해줄 줄로 믿고. 할렐루야 예. 목사님 주일날 저녁에 쉬시죠 아니요 설령 쉴수 있다 할지라도 나온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은혜 받으러 또 오잖아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게으르고 나한테 핑계가 잘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 맞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좀덜 맞아야 되고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몸이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더 하자 그렇게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그렇게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병이 없을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만 합시다 시작 음. 할렐루야 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센지 전문의 각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수술을 10시간 받을 때, 각 다방면에 그 전문가, 전문의들 다섯 명이 달라붙어서 수술을 하는데, 뭐든지 기잖아요. 대장, 비장, 소장, 뭐, 12지장, 최장, 또 무슨, 무슨 장이 그렇게 많아, 몸에. 그리고 뭐, 암이 다 퍼졌는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수술해야 되는데, 도 오후 6시 끝나버렸어요, 수술이. 그리고 그거 먹고나어 어, 먹은 게 아니지 <웃음> 칼을 다 먹어버리고 나서 돌아다니셨대요 돌아다니셨어요. 네. 그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주님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네, 나우순 집사님은 네. 하여튼 주님을 만났대요. 네. 김영순 집사님도 주님을 만났대요. 수술하는 도중에 내가 내 오른쪽 왼쪽눈 막막이 떨어진 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막막이 떨던 내가 울지 않았는데 아이성도가 10시간 넘게 수술한다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아 다른 불일 보러 나갔다가 중간에서 다시 터내 가지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했는데 성도가 고통받고 수술받다 배를 열어서 의사들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대여섯 명만 있습니까? 그 부분부분마다 간호사들도 다 있잖아 숟수락으로다 있잖아 요 그걸 생,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성도의 생명이 지금 생사에 가늠하는 사이에 있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른다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또 청년 하나는 구치소에 가있지 또 누구 청년은 또 보지도 여 않지 누구는 또 시험 들었지 누구는 또 이렇지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이 항상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심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그런 능력이나 힘이나 기도할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사의 뜻을 정하고 매사의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왜 있는 거지? 내가 왜 살아있는 건데? 그저 되는 대로 내가 있으니까 있고 이게 아니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표의식이 있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신념도 강해야 되고 정신력도 강해야 되고 영적인것도더 강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니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신과 육체와 영성이 굉장히 강하고 정확했어요 영성은 있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정신도 좋고 영성인데 육체가 약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육은 강한데 영이 약해서 육과 영은 강한데 정신이 헷갈려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해도 뭔가 빠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생애는 예, 사람이 젊었을 때 소년 때 기도가 그 사람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그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로가 달라지고 복이 생길 것이며 그 앞날의 진로가 확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에올 때도 이기는 거예요 소년 때부터 정말로 피 터지는 시험 속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기도로 이기니까 단일과 세 명의 친구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펄무물 속에도 들어가고, 근데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냥 주님을 만나는데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단일은 사자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셔서 사자머리를 만지면서 사자와 같이, 사자와 같이 그냥... 그냥 코로 다니셔서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던져졌는데 산책이 두 사람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과 대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사자도 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맹수가 애완용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은혜와 능력에 척만하면 저 사자 같은 맹수가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니까요 여러분 짐승들도 음,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내가 순종하면 베드로가 그물에 내가 잡혀야 되겠다 오는 거예요 욕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피했는데 야 베드로 저 불순종하고 주님 아직 안 오셨어 주님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순종할 필요 없어 아침 낮에 주님 말씀 듣고 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에서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지라 두 번씩이나 그런 체험을 하잖아야 주님 말씀 순종했지 들어가자 누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안 잡히고 순종할 사람이 제대로 순종하면 무리를 지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문화 음. 야, 그러면 막 덤으로 더해지고 곱해지고 막풍성한막 나눠지고 하나님의 물건과 능력과 축복이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인다니까 모든 우주만 물어 야 바이러스 너 안되겠다 저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정신 못찾다 저놈들 저 교만하다 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나? 정신 못 차렸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역 체계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가르쳐주마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천지도 교만하니까 이단들도 적당하게 교만해야지 선을 넘으면 경계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십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1장 2장 3장 장쭉 넘어가면 계속해서 자기가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세일에 동안 금식하고 또 마음 먹고 또작정 기도하고 또 하루에 세 번씩 또 기도하고 구장에 보니까 또 결심해서 기도하고 또, 또 다른 결시, 결심이 하나 두개 결심이 아니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유리 방황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나라 이 정권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아스트가 망하는데 이제는 또 파빌론이 등장했다 아이고 어떡해 파빌론이 명함 면들줄 알았더니 또 메디아가 나왔어 페르아가또 나왔어 아이고 갈 길이 없네 그러니까 매 스토리가 생기고 새매 스토리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또 결심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등 안에서 그렇다 우상숭배서 그렇다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어? 이래도 기도하고 철리도 기도하고 쉴 틈이 없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잘 경영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가 총리니까 나라를 얼마나 경영하는 게 어려운데요 자칫 잘못하면 죽여버려 권력 감투가 얼마나 심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도 증명해져 누가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증명해주고 또 다른 천사가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서 6장 9장 10장 11장 12장 쭉 그런 표현이 막 나오잖아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10장 11장 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9장 23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휘와 명철과 총명과 모든 은사가 있는데 술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 임하는거야.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그러니 이런 사람을 무슨수로 이깁니까? 무슨수로. 또 어떻게? 자꾸만 자기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거야. 잘못했습니다. 참아 잘못했습니다. 참아 용서해주십시오. 용서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한다.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거고, 가정의 가장들이 회개하는 거고. 믿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니네 회개해! 니네 잘못했잖아! 아이고그러지 않습니다. 엽기도 보세요. 엽기의 핵심 내용은 엽기 40장에 가서 40장의 마지막 결정판이잖아요. 엽이 죄를 지지 않았어 분명히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깊은 깨달음,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박살이 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늘 들어, 늘 들어.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고, 우리는 결론, 욕기의 결론을 다 아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욕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도대체 왜 자식이 죽는 거야, 열 명씩? 왜 재산이 탁 박살나는 거야? 왜 강도들이 나만 왜 부인까지 나를 주저주고 떠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악창이 되는 거야? 왜구데기가내 몸에 가죽처럼 옷처럼 이렇게 구데기들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야 오늘 요배너 살은 아주 좋다. 고하고 맛있다. 환장게 불어 뜯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비참해 보여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요백에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걸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거 내면에 숨어있는 다 지적해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가르쳐 주셔 왜? 아직도 내 안에 숨어있는 더럽고 추한 것이 있고 혹시 내 안에 원망으로 갈수 있는 거 불평으로 갈수 있는 거 나도 말리가 성질을 확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신세한탄 하는 거 그런 것이 결국에는 죄성이다 죄성 마음의 생각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또 나를 또 합리화시키는 거또 누가 나를 영적으로 무시하면 영적으로 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무지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비열한 것들이 아직도 감추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사단이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제안을 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낄낄 거리겠어요 내가 욕을 흔들어 대고 욕을 고소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시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자기 양을 이제는 너는 내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었어요. 음. 슬슬 영책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을 좀 흘리시기는 해요. 마귀에게도 흘리고 마귀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착각한 것처럼 느끼게 흘려요. 그럴 정도 우리 하나님은 여유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마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각 면면을 다 보면 허물, 실수, 단점, 장점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크게 보잖아요 음너 뭐가 많이 나고 문제가 많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이렇게 쓰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메뉴얼이 만들어지고 그런 쪽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주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라든지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것이 경계선이 다 있어요 근데 때로는 경계선이 무너지기도 해요 왜? 인간의 교만과 죄와 관련해서요 우리의 무지와 관련해서요 이래도 회개하네? 그래서 욕비 뒤끌과 제 가운데서 극렬하게 표현하면 하나는게막회개하죠 무섭게 회개하잖아요하나님은요백이또이야기하잖요너 하늘에 공중에 눈창고가 있는데 너 그거 아느냐? 번개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아느냐? 비창고도 있고 우박창고도 있고 하늘에 얼마나 있겠냐 너는 아느냐? 하마의 힘이 어디 있고 악의 힘이 어디니 너는 아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돌리고말할 지어다. 유구무원이야유구무원 그러니까 요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부지합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썩었습니다 나는 문제합니다 티를 끼얹으면서 막 회개하는 거 얼마나 참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단일도 그런 사람이에요 회개할 일도 아니고 자기는 권세가 있고 잘 나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할 일도 안돼 왜? 죄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왜? 나라의 앞날을 보면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단식하고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대신 금식하고 내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르게 되는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본복입니다 본복이 본부기. 그러면 그래선 하나님은 더 높이시고 그저 대충 살고 그냥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은 망설임이 없어요 어. 망설임이 없어 그저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미가일도 날아오고, 가브리일 전사도 날아오고,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는 그 시대에 영이 열려서, 종말에 대한 징조도 보고, 빠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빨라지고, 비행기가 슉슉 날아다니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탁! 깨져버리는 종말의 7년 혼란의 중간기까지 이거 다 봤다는 거예요 구약하겠어자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고그 사람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을 습관화 시키고 습관화 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는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 힘을 믿고 사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기도 힘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수천년 전에 살아있던 당시 엄청난 죽음과 전염병과 권력암 뒤에 있었던 단일인